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록스입니다 오늘은 미스레몬의 숨겨진 엔딩과 보스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인 하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보러 갈까요? 좋아요와 구독 꾸욱 자 영상 시작합니다 미스레몬 시작 음, 여기서 평화로운 미스레몬 선생님이 나왔죠 오, 똑같이 퀴즈들을 풀고 있습니다 자 어? 정답을 안노르는데? 시간 초과 오 뭐야 아 계속 틀리는걸 보여주네요 위에 짜증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! 뭐야 천시간이나 지났다는데요? 오! 미스 레몬 사라졌어 오 뭐야 약간 지옥같은 느낌? 오! 에헤? 악마 미스트레몬이 등장했습니다? 뭐야? 우와! 아... 역시 하치님 너무 잘 만들었어. 우와... 문제를 안 풀어서 굉장히 화났다고 하네요. 헥? 손톱을 다 뽑아내겠대. 뭐야 이거! 이걸 어떻게 담았죠? 야 말도 안 되는 문제네요. 와못 맞췄대. 어떻게 승도 다 뽑힌대? 에이, 너무 잔인한데. 헐, 팔을 뽑겠대. 이번에도 못 맞추면. 야, 이거, 이거를 언제 바로 맞춰? 오 들렸다. 어떡해. 오, 팔이 뽑히면서 끝이 났습니다. 와, 아 역시 저희 팀원 하츠 너무 잘 만들었네요 자 두번째 영상입니다 어꽃깔콘을 씌운 미스 레먼 어 뭐야 지루해 지루해 on, 목소리가 굉장히 무서운데 어 oh, 뭐야 이거 반판이잖아 <웃음> <웃음> 우와 밑에 전보조씨 <정보주> <웃음> 카드 드론 <웃음> <그런 웃음> 조종비 t 필러버드 스팅어플린이 있네요 s 아... 체의 의식을 아...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피해야 된다네요. 오 스팅어플린 팔. 야. 와 너무 잘 만들었는데. 오피라보드까지 나옵니다 오 전보도 18 드론 근데 굉장히 잘 피하는데? 자다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라보드 스노 플레이 오 굉장히 잘 피하는 우리 주인공 오 전보도 18 어, 너무 잘 피하는데? 이야 이거 언더테일 해도 되겠는데? 근데 이 약간 게임이 센지랑 비슷하지 않아요? 오, 다잘 피하는 주인공.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지. 자, 오피러버드도 굉장히 잘피해주고 있습니다. 야, 오, 오케이. 오, <목소리> 뭐야? 이걸 어떻게 피? 해 <웃음> 야, 결국에 전보조 C8 두 개는 못 피하고 끝났죠? <목소리> 죽으라면서 끝납니다. Open your eyes. <웃음> 와, 야, 너무 잘 만들었다.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하츠 채널에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